안녕하십니까? 발로 뛰며 팩트를 전달한다. 차프로가 간다의 차프로 차 유람입니다. 시청자 여러분,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괜찮겠습니까? 네, 제가 오늘 인터뷰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? 바로 K리그 통산 득점 1위, K리그의 레전드 라이온킹 이동국 선수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 자기 소개 부탁드려도 괜히 똑같이 말을 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요진 이게 은퇴한 지한 2년이 됐고요 전 축구 선수에서 어, 지금 이제 어, 당구 유망주로 어, 준비를 하거든요 당구 <웃음> 아 네. 아네 내가 당황하면 <웃음> 안 되지 <웃음> 네. 아 이동국 선수 요즘 은퇴하시고 어떻게 지내는지 어, 지금 은퇴 이후에 새로운 것들을 자꾸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은 최근에는 이동방송 그 유튜브 어, 채널을 개설해서 음, 이것저것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있고 어, 작년부터 어, 제 이름을 앞세운 축구교실과 골프 아카데미까지 네. 지금 축구로 끝나면 좀쉴줄 알았는데 더 바쁘게 지금 진행 중입니다. 아, 돈을 쓸어 담고 계시는군요. 어떻게 다 되고 있지? 아니 이거 이제 돈을 쓸어 담으려고 지금 이것저것 했는데 아, 지금은, 지금은 아, 나가는 직접? 돈이 더 많아요. 아네 아직은 투자한 네. 돈이 더 많으시군요. 네 그렇습니다. 어, 혹시 밸런스 게임이라고 아십니까? 모른다고 해 주십시오. <웃음> 몰라요. <웃음> 몰라요. 알아도 몰라요. 아네 감사합니다. 음. 아네 밸런스 게임은요 서로 다른 두 가지 옵션 중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한가지를 선택하는 게임입니다 음. 이해가 되십니까? 에이. 에이. 네 그럼 첫번째 어, 밸런스 게임 들어갑니다 애들 하루종일 보기 대 리그 다시 뛰기 와 하, 지금 2년 정도 애들을 보다 보니까 리그를 다시 뛰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. 아네 네. 리그 다시 뛰기. 애들은 음. 보기 싫다는 걸로 받아들이도록 <웃음> 하겠습니다. 다음, 아두 번째 사커 킥 맞기. 응? 의룡 타 맞기? 의룡이 형이 이제 중국 선수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. 아. 맞는다면은 기분 더 나쁜 걸로. 어네 알게 나 기분이 음. 더 중요하다. 자세 번째. 무인도에서 한 달을 같이 살아야... <웃음> 아, 웃으면 안 돼. 살아야 한다면 오남매 대 이원영. 무인도에서 와, 한 달... <웃음> 종으로 굴릴 <부릴> 것인가? <웃음> 아니면 내가, 내가 종이, 종이 될, 될 것인가? <웃음> 어, 그렇죠. 네. 아 우리 애들이 무인도에 같이 가면 안 되죠. 무인도 가면 애들을... 어... 내가 종을 부리겠다. 어, 내가 종을 부리는 게 낫지. 한달 동안 네, 만약에 알겠습니다. 산다고 한다면. 네 마지막 네 번째, 아주 강력한 음. 질문입니다. 어, 월드컵 결승골 대 와이프랑 결혼하기. <웃음> <웃음> 야. 저는 어, 나는, 어 빨리 이거는 빨리 대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뭐 생각할 게 없죠. 어 와이프 를 선택을 해야지. 아, 어, 네. 와이프 선택. 어 대답이 해야지. 조금 늦었습니다. <웃음> 네. 네. 이상입니다. 이렇게 나면안 된다니까? <웃음> 와이프랑 결혼하는 게 당연히 이게 맞는 거죠. 네, 이동국 선수를 그럼 만나봤습니다. 네, 마지막 오늘 인터뷰 소감 한 마디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? 아, 리포터 잘 하시는데요. 당구 선수 말고 리포터로 해도 너무나 깔끔하게 정말 로봇처럼 잘 하셨어요. <웃음> 감사합니다. 네, 네. 여기까지 이동국 선수를 만나봤습니다. 지금까지 차유람 기자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게, 이게 백만이 간다고?